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해 봤을 베란다 추락 방지 예방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해요 뒷부분의 영상을 보시면 제가 설치를 하고 하원한 저희 집 아이들에게 창문을 열어보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먼저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창 레일에 제품을 넣어주세요 까만 부분의 압착판이 고정되려면 레일 간격이 25mm보다 크고 45mm보다 작아야 해요. 창 레일에 제품을 넣고 레버를 올려주세요. 딱 소리 날 때까지요. 레버가 끝까지 올라갔다면 제품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창문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바로 요 부분이 잠금키인데 잠금 해제할 때는 그냥 잠금키를 눌러주시면 레버가 내려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질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아예 잠금키를 제거해주세요. 거꾸로 키를 넣고 해제하려고 해도 해제가 되지 않아요. 혹여나 까만 키를 잃어버리셨다면 함께 동봉된 이 실버키를 넣고 잠금을 해제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레버가 내려오면 해제가 된 거예요. 이제 하원한 저희 집 아이들에게 제품 설치 사실을 숨기고 창문을 열어보라고 할게요. 자 여기 밀어봐 한번 문 열리나 안 열리나. 엄마가 밀어봐. 음, 누가 잠그거 같은데. 문안 잠겼어. 음, 응. 열어봐.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지? 응. 그 옆에 엄마가 뭐 해놔서 그래. 응? 저거. 그 너네 해. 빼내봐. 빼낼 수 있겠어? 아니. 아빠 손. 응. 빼내봐. 둘이 앉아서 빼내봐. 빼봐 힘으로. 어, 그거 빼면 문이 열릴 거야.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황금. 안 돼?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황 네. 나와봐 엄마가 해줄게 너네 힘으로는 안돼 나와봐 열쇠가 있어야 돼 열쇠를 넣고 뭐야? 아니 너네 힘으로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지 자 이제 있었잖아. 이거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오 열쇠가 있었잖아 오 다시 찾아봐 열쇠가 있는데 아. 왜 우리한테 안 아니 너네 힘으로 문이 열리는지안열리는지 열리는지 응. 엄마가 볼라 그런 거야 자 이제 엄마 다시 해볼게 응. 됐어 왜안열아 이따가 말안 했어? 자 열어봐! 이렇 열자. 알았어 다시 열어봐 아니 이 문을 열어보라고 됐다 이거 하는데도 내가 그럼 열 테니까 민 뽑아? 안돼? 아니 그럼 열 써줘봐 열쇠는 여는 게 아니지, 열쇠는 엄마가 갖고 있어야지. 너네 이거 문 열려서 뭐지, 다치까봐 엄마가 이거 한 건데 열쇠를 주면 어떡해? 난 이거 뺄게. 열쇠 뺄 거야. 아, 열쇠를 뺐는 게 아니라니까. <웃음> 열쇠 주세요, 열쇠 주세요. 열쇠. 아이 근데 이거는 엄마가 너네 떨어지지 말라고 한 건데 너네한테 열쇠를 주면 어떡해? 럼 니네 한번 열쇠를 열어봐, 열려지나. 너네 힘으로. 해봐봐봐. 내가 해줄게 먼저 이거는 이쪽이야. 응? 내가 해볼게. 어. 응? <웃음> 이거 끝어 이거 안 돼. 이거, 이 응? 이거, 안 돼. 응? 이거, 뭐가 비밀 이거, 는거 같은데. 비밀 거 이거, 이거, 이넣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놀라? 이렇게? 이렇게? 야. 놀라자 같이 응. 아, 놀라? 이거는 이거 그럼 우리 이거 둘다해안돼안 응. 응. 돼. 안 돼? 포기? 응. 포기 안 한다고? 응 그럼 다시 해봐 응. 안돼 엄마한테 얘기해 응 내가 해볼게 여기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어, 이게 엄마가 뭐 해놨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어있어 아이 열여봐 어, 안돼 안돼? 포기? 응. 포기 나와봐 내가 해볼게 열때 내가 갖고 있을거야 아니 열쇠가 있어요 근데? 싫어 그럼 문 열어 엄마가 열어봐 엄마 힘으로도 안돼 이거 안빠져 줘봐 싫어 여우안앉면못 열어 나. 네. 우리 같이 해보요 같이 해봐? 줘봐 해봐요 네. 내가 다시 열 아이 나, 이아 엄마가 할게 우리 형은 왜 안되었어? 너네 힘으로? 응 너네 힘으로 안되라고 이걸 설치하는 건데 왜? 어? 애들이 눈못 열어달라고? 근데 왜 이쪽은 안됐어? 하나만 일단 해본거야 왜두개는안 돼? 왜두 개? 어, 더 웃긴다 네. 왜두개만안돼세 음. 개? 네 개? 네 개는 안돼 있어 엄마 왜 고추를 말려? 몰라 아, 어, 고추 다 타겠다, 타겠어 뭐 고추 산 거야? 아니, 아빠가 밭에서 됐다 오, 엄마가 탈구야 나가서 박자가허 맞추면서 됐다 잘 나온다 아주 잘 나와 왜 아주 잘 나와 허됐안 엄마 머리 엄마 잘나야리